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는 92호 열대요란에 대하여 열대저기압 t d 2 9 w 로 판정하고 관련 통보문을 냈습니다. 동시에 오늘 11일 일요일 오전 6시 기준 북서태평양구역의 태풍 명명권을 가진 일본기상청에서도 열대저기압 통보문을 발표하면서 24시간 이내 25호 태풍 파카르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한편 한국기상청 역시 오늘 11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 현재 46호 열대저압부 즉 25호 태풍 파카르의 통보문을 발표하였으며 24시간 이내에 25호 태풍 파카르가 될 것이고 48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은 다음 주 중반부터 북쪽에 찬 공기가 남아하여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특히 서일본에서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많은 적설량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북일본과 호쿠리코에서도 국지적으로 폭설이 내릴 것입니다. 특히 14일 수요일부터 15일 목요일에 걸쳐서 한겨울 수준의 강한 한기가 남아하여 홋카이도에서 산인에 걸쳐 동해쪽의 넓은 범위가 눈구름으로 덮일 것입니다. 한기가 강하기 때문에 눈구름이 발달하여 많은 적설량을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14일 수요일과 15일 목요일에는 일본 홋프리쿠김키 북부 산인지역에 많은 적설량이 예상되므로 겨울용 타이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미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일본의 동쪽 지역과 홋카이도에는2 m 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제설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사람만 50명이 넘었으며 팬더믹으로 인하여 인력지원이 중단돼서 피해가 더 컸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는 작년에 이맘대 일본 동해바다 쪽 호쿠리쿠, 보호쿠 즉 동북지방 등에선 재작년에 6대 최고 281cm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작년에는 눈비에 외에도 일본에는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았으며 올해도 25호 태풍 파카르가 발생하는 등 일본에게 안 좋은 시그널을 연말에 또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